정말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성훈이 형 속옷을 잘못 입어가지고 느렸던 적이 있습니다 믿고 살아요 겨라 5월 18일에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또 2회는 안성훈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 안사모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안성훈과 인생을 함께해온 연기 김호중 송가인이 출연해 애정을 드러냅니다 송가인은 안성훈이 자신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이야기로 눈물샘을 자극하는가 하면 안성훈의 흑역사 사진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합니다. 또 오직 미스터로또에서만 볼수 있는 레전드 무대가 펼쳐져 다음 미스터로또 본방송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또! 안사모 특집입니다. 미스터 아이 <목소리> <목소리> 정말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웃음> 성훈이 형속옷을 잘못 입어 가지고 느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훈이가 아니고 우리 성훈 님. 뭐 우리 성훈 님 하고는 네 이제 호칭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네. 지금. 이번에 쉽지 않을 음, 거야. 꿈꿉이어... <웃음> <덤따라는 �aban replacement> <baguette> 그래서 과거 사진도 많아. <웃음> 끝까지 매기는구나. 믿고 <웃음> 살아. <목소리>